약간 돈까스 같기도 하고 맞아요. 아 저기 튀김 돈발이구나. 근데 왜 이렇게 푸짐해? 진짜 화려하다. 네. 아 파스타에도 돈발이 올라가는구나. 네. 저거 진짜 무한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이야 아, 너무 맛있겠다. 이상 어 마음에 안 드는데 네 개요? 네, 모든 플래터네개 4개 주시겠어요? 네 개요? 네, 라지 사이즈로 네 개. 이게 삼사 인분이에요. 왜 따로 안 봤어? 아, 더 크레페처럼 먹네 크레페. 잘 먹는 사람들이 견학을 온 거야. 그래서 도장깨기를 하고 있는 거지. 저희도 더 먹잖아요. 신고해야 돼. 개구마 신진합니다. 백종원 씨도 인정했다면서. 너무 잘 먹고 많이 먹으니까 최소 3, 사인분돼지갈비는 무한대. 멀쩡하게 있다가 먹는 게 앞에 있으면 이성을 잃는 100정원. 거 같아. 두개다 들어가요, 와. 크게 말아서한 입에 진짜. 들어가네. 심진아 씨 먹방을 보고 오오. 몸에 배어있는 먹방이다. <웃음>